그 어떤 호칭이 제일 좋으세요? 아무래 작가님이 네, 약간 네. 부담스러운데 괜히 기분 좋은 야 <웃음> 아, 내가 작가라니 그럼 작가로 주요 <웃음> <작가님. 좋아요. 웃음> 아, 이게 진짜 제 네. 자기 소개. 아. 음. 네엔자 박지현입니다. 이라고 사람들이 알고있죠 그게 네. 게 그건 좀 존경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네. 그냥 아기랑 한 시간만 있어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당시에 진짜 인터넷도 안되고 뭐 저희가 돈이 엄청 많아서 호텔에 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이제 꿈을 이제 중고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거기 텐트 싣고 그 텐트에서 계속 자면서 여행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인터넷도 다 있고 인프라가 다 갖춰진 상황에서 아이 두 명이랑 세계 여행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못할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 그 여행이 엄청나게 영향을 준건 맞지만. 결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준건 부모님이어서 응.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하도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서 당연히 내가 여행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응. 10대 때는 응. 자연스럽게 돈을 모았고 진짜 자연,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행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포르투갈에 살기로 결정하고 1년 살기를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진에 시효도 몰랐어요. 네, 진짜 카메라에 대한 개념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보정이니 뭐니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유럽 나가니까 좀 좋은 카메라로 예쁜 거 담아야지 하고 이제 입문자용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들고 갔었죠. 그래서 사진을 막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잘 찍어서라기보다는 포르투갈이 당시에 되게 비인기 지역에서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찍고 있는데 운이 정말 좋게도 4월달인가 그때 비긴어게인 팀이 포르투에 와서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일났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오겠다. 저는 왜냐면 최대 한국 사람이 없는 곳, 유럽을 찾아서 갔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기회가 됐었어요. 그 뒤로 사람들이 포르투를 검색했을 때제 사진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 관광 중에서도 연락이 오고 제 사진을 사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놀러 왔을 때 사진 찍고 싶잖아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스냅사진 혹시 찍으시요 근데 저는 당연히 안 찍죠 못 찍죠 안 찍어봤으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그런 거 찍을 줄 모른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되게 강복하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너무 예쁜데 혼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고 얼마나도 드릴테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되게 처음에 꽤나 거액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공짜로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이랑 6시간 동안 6,700장을 찍었어요 아이들 기억나? <웃음> SD카드가 꽉 차가지고 네. <웃음> 아니 사람이 6,700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긴장되니까 어, 엄청 긴장되잖아요 사람을 안 찍어 왔으니까 이게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냐면 저도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바로 집에 뛰어가자마자 보정을 시작했어요. 딱한 장을 보정하는데 한5 시간 걸렸던것 같아요. 했다가 버리고 했다가 버리고 다시 하고 하다가 5 시간 만에 나름 꼭 괜찮네 해서 보정한 거를 그 찍었던 분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카톡이 장문이 이만큼인 거예요. 이렇게 공짜로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예전에 저희가 뭐 어디 파리 갔을 때 찍은 스냅사진보다 훨씬 좋다고 뭐 그런 식으로 엄청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약간 이상한거죠 내가 여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에서 어 뭔가 새로 나를 찾은 것 같은 느낌 네? 와 이거 뭔가 재밌다면서 괜히 막 어렸을 때 새로운 장난감 사는 것처럼 엄청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뭔가 더 해봐야겠다 근데 그 뒤로 진짜 거의 하루에 3명씩 매일매일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에 들어가서 보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거의 무슨 전업 사진작가처럼 맨날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해서 정신차려 보니까 정신차려 보니까 <웃음> 아씨 나는 포르투가 살면서 되게 여유롭게 막책 읽고 노천테라스 안자워서 멍때리고 다른 유럽도 놀러 가고 이럴 생각을 받는데 보니까 한국에서도 더 바쁜 거예요? 한국에서 벌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러니까 그 뒤로 약간 사람들한테아 포르투가라는 사진 찍는 작가라고 음. 알려지기 시작했죠 약간 직업이 그렇게 하나 둘씩 자연스럽게 추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뭔가 엄청 재밌었죠 와 새로운 게릭다 <목소리> 여행을 보통 하면 처음에는 예쁜 것만 보이죠 좋은 것만 보이고 러면서 한국이랑 자꾸 비교하게 되고 한국은 진짜 별로네 진짜 이게 좋네 <목소리> 하고 자꾸 거기에 그 여행지 좋은 면들만 보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돈을 내고 온 여행이니까. 네. 근데 이 여행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안 좋은 면까지 보기 싫어도 보여요. 예를 들어서 1박에 막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엄청 비싼 호텔 앞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런거 그냥 지나치게 되잖아요. 나좀 궁금한 거예요. 너는 학교 안 가? 그랬더니 학교를 어떻게 가? 먹고 살아야지.라고 한네살 다섯 살짜리 가 그렇게 얘기하고 거. 그 옆에 엄마도 있고. 네. 그래서 엄마한테 대 학교 보내야 되지 않아 네. 그럼 돈은 누가 벌? 라고 하는 5살짜리야. 그러니까 그런 거. 다섯 살짜리야. 그런거 보는 게 약간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아이게 뭔가 화려한 관광지 뒤에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단순히 그냥 힘들게 산다고 도와주면. 우리나라에도 많죠 근데 제 공정여행이라는 게 사실 개념하기가 화딱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굳이 쉽게 설명을 하면 보통 그런 여행지들은 부자들만 계속 배불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가 여행사에 돈을 내고 그 여행사는 호텔 예약을 하면서 그 호텔에 돈을 가져다 주고 그 비행기도 사실상 되게 비싼 비행기 타고 가서 레스토랑도 비싸고 좋은 데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컬 사람들한테 소비가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쵸 근데 그 호텔을 지은 사람들은 거기 로컬사람들이란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월급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하루를 자는거죠 그런걸 보면서 뭔가 비정상적이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그들을 다 도울 순 없지만 적어도 내가 여행을 하면서 내가 쓰는 소비만큼은 로컬사람들이 돌아가는걸로 한번 구조를 바꿔보자 그래서 그렇게 공정여행이 시작이 됐고 그걸 이제 기부여행투어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지시켜주는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지금 이렇게 좋은 여행지에 왔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나한테만 돈을 준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돈이 지금 여기 있는 현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걸 인지시켜 주는 거죠 그제 투어는 특징이 호텔을 안 가요 음. 딱 하루 가긴 하는데 전 일정 다 호스텔만 가요 음. 호스텔만 그것도 대형 호스텔 말고 로컬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스텔만 가고 로컬 식당에 가서 로컬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음. 그 사람들이 먹고 입고 하는 의식주를 다 체험시켜 보는 거죠 음. 그래서 할때 여행할 때다 힘들어하세요 음. 아좀더 비싸고 좋은 거 없냐 음. 아 그런 거 우리는 안 먹는다 안 한다 올해 목표는 그 기부 여행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응. 사람들에게 좀더 알리고 응.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 몇 명을 해서 이제 중남미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까지 좀 확장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이드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있다는 꿈이에요. 근데 기부형이라는 게 아주 문화로 없거든요. 나도 돈을 많이 벌지만 그만큼 내가 돈을 벌면 벌수록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인 거죠. 돈 벌어야겠다 하고 움직인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오, 저거 재밌겠다. 네, 제가 조아한일 하세요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욕해요. 그조아한 일을 어떻게 찾냐. 어. 사실 그건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거. 계속 간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계속 제가 원치 않든, 아니 좋든 싫든 계속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하나 푹 빠졌을 때. 근데 그게 저같으면 갈래가 되게 많아지거 네 그러면서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와뭘 응. 해야 되지 나는? 그 당시만 해도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응. 뭐하지 뭐하지 했는데 결국에 정신차리고 보니까 다 하고 있는 거 응. 그래서 결국에 지금 제가 제투어 하면서 기부투어를 하는 게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총집합체예요 응. 기획하는 능력 응. 여태까지 여행하면서 만났던 친구들, 현지인들, 응. 정보들 그리고 거기에 안전수칙들 그리고 여행지 가서 포토그래퍼 잖아요 사람들 사진 기깔나게 찍어주지 영상 찍지 그래서 J투어 홍보할 때 내가 만든 영상은 내가 홍보하지 마케팅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는 방법도 알지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하면 총 집합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1부터 100까지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투어에서 네, 근데 그 말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저는 투어할 때 거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만큼 되게 성취감이 엄청나게 높아요 네. 단순히 사람들 나를 알아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도 쓸모없는 경우도 없었어요 심지어 안 좋았던 경험들도 그걸 토대로 저걸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여태까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치들이 여기에 다 쓰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렇게 인스타그램에서 보통 화려한 이렇게 모습 단면에는 당연히 힘든 것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음. 가끔씩 현타 와요. 저도 제 인스타를 가끔씩 보면은 와이 새끼 진짜 행복하게 사네. <웃음> 어, 어, 난 아닌데. <웃음> 이럴 때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상이랑 현실 속에서 갈등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라도 취직을 할까? 왜냐면 앞으로 10년 뒤에 나를 사람들이 찾을까? 누군가 찾아주지 않으면 절대 밥벌이 할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응. 그래서 지금 내가 막 트렌드 있게 뭔가 사진 을 올리고 내가 투어 열었을 때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지금 내가 그나마 젊고 뭔가 지금 사람들이 날 찾아주니까 오는 게 아닐까? 내가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날 따라올까? 라고 했을 때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응. 아이러니한 게 애들 앞에서 저 초중고 다 나오거든요, 진료예요 가끔씩 대학교에도 나가고 막 네. 그렇게 진로 교육을 해주고 있는 나조차도 확실치 않은데 네, 과 이게 맞는 걸까? 싶을 때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전 한결같이 지금처럼만 사는 게 꿈이라고 네, 10년이든 20년이든 같은 직업을 갖는, 갖고 계속 산다기보다는 계속 뭔가 새로운 직업을 발견하고, 그때 상황에 맞는, 네, 그런 나에게 맞는, 재미있는 직업들을 계속 찾아서, 평생 일하는 게 꿈이라고 얘기해요. 좋아하는 일을 굳이 하나라고만 생각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또 다른 좋은 일이 좋아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고, 다만 그거에 하나만 너무 몰두해서 그것만 하다 보면, 사람이 페인이 될수 있어요. 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슬픈 게 내가 그렇게 목숨 맞춰서 좋아했던 일이 더 이상 좋아하는 일이 아니게 되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네 개, 열개 최대한 많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뭘지를 고민하면서 네, 그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좋아하는 일 하다보면 힘든 걸잘못 느껴요 네, 빨리 일어나자마자 해보고 하고 싶은 일들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어떤 일적인 직업적으로 연결됐을 때 저는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얼마를 벌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눈 떴을 때 생각나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면 그것만큼 축복받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